다섯 분을 뽑아서 네네. 뭘 주시는 거죠? 아, 이게 나와 있는 그 아쿠도 한 병과 그 다음에, 어, 아트플랜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마시. 요거를 1인당 총 3병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까? 고맙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. 당첨자입니다. 첫 번째 당첨자 신태수 선생님. 신태수. 신태수. <웃음> 그, 탈모 <탈미어> 예방. 탈모. <웃음> 탈모가 아니고 탈모 예방. 그러니까 지금 탈모 예방하는데 우리 아쿠도, 아트 플랜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 해준다는 이 말씀이시죠. 네네. 농산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퀴즈, 퀴즈 당첨자를 지금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. FNC에서 말하는 PPP 캠페인. 그죠? 네. 그 캠페인에 오늘 당첨자를 뽑게 됐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. 정답? 아,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더라고요. 네. 아마 한 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어 저희가 그 문제를 세 개를 냈죠 세 문제 냈습니다 네.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쿠도에는 몇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 있을까요 천억 마리 정답은? 천억 마리는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1번은 네. 자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PPP 캠페인 네. PPP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탈락자들이 대거 떨어졌습니다. 자 PPP가 뭐냐하면 P는 식물, 플랜트. 그 다음에 P, 프로바이오틱스. 프로바이오틱. 그다음 마지막 P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말씀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냥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만 얘기를 하시고 프로바이 그 프로그램 말씀 안 하셔가지고. 그 분들이 거의 한 40여 분 탈락을 하셨고요. 아, 예. 그래서 그두 번째가 이제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이었고요. 자, 세 번째 정답은 자, 작년에 아그로워즈에서 바이오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은 무엇일까요? 아, 정답은 네. 아쿠도였습니다. 자, 이거는 또 많이들 맞췄어요. 그래서 1번 천억마리, 2번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, 세번째 아쿠도, 이세 개를 다 맞추신 분들이 몇 분이셨죠? 총 59명이 맞추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총 참여하신 분들이 몇명지가 아, 100분이 넘었습니다. 아, 100여 명이 넘었는데, 그 중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59명. 59명. 59명. 이야, 59명.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? 59분 여기 다희가 어, 아, 안에 들어있습니다. 지금? 소리가 나는데요? <웃음> 소리가 납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그러면. 다섯 분을 뽑아서. 네, 네. 뭘 주시는 거죠? 아,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쿠도 한 병과 그 다음에 어 아트플랜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마시 요거를 1인당총세 병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렇게가 한, 한 사람. 예, 세 명이랑 그 다음에 저희 제품 종합 정보 책자예요. 아, 요 책자. 예, 그래서 저희가 그 2021년도 제품 정보 책자가 나와 있고요. 그래서 각 제품별로 작물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양하게 음. 어,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뒷부분에 가시면 어, 작물별로 어떻게 그 처리를 하는지, 뭐 음. 노지 작물, 엽처리라든지뭐 노지 식물, 국은류, 그 다음에 뭐 시설채소 등등 해서 이렇게 어, 작물별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이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. 야, 그럼 지금 이제 FMC에서 이 PPP 캠페인을 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이 뒤에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야, 이 좋은. 그 정보가 되겠어요. 아 네. 아 요거까지 함께 드립니다. 네. 자 그러면 5 9명에그죠 네. 5 9명에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. 드디어. 도도도도도도도. 도도도도도도도. <웃음> 드디어 다섯 분을 뽑는데. 네. 자 먼저 누가 뽑으시나요? 제가 먼저 아. 어, 한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과연 누가 될지 기대해 주세요. 자 어떤 분을 뽑을까요? 어떤 분을 아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. 당첨자입니다. 첫 번째 당첨자. 신태수 선생님, 신태수. 신태수. 자, 두 번째. 펴봐주죠두 번째. 자, 우리 부부장님께서. 자, 겠니다 자, 날이 만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. 자, 두 번째. 잘안 펴지네요. 너무 작게 짧게... 아? 어? <웃음> 이름이 참 <웃음> 세우란. <웃음> 사람 이름 아닌 것 같고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. 아이디. 어쨌든 네. 세우란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하나 더 뽑아 주시죠. 아 제가 네. 제가 하나 더 뽑겠습니다. 자 어느 분을 뽑을까요? 자 골랐습니다. 네. 자세 번째 당첨자. 영어가 지금 거 데이비드 <웃음> 킴. 데이비드 <웃음> 킴. 어. 데이비드 <웃음> 킴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저도 <저한테> 한번 볼까요? <웃음> 네. 한국 <웃음> 농사 TV 트레들 중에서 한이 선물 30분은 <웃음> 누구누구누구누. 누구? 이영승입니다. 이영승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마지막 하나 듣고 있어 마지막 당첨자 뽑을지. 마지막 당첨자. 여기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당첨자 뵙겠습니다. 아, 이름이 참 특이해요, 이거다. <웃음> <오늘> 박양양. <웃음> 양양 님. <야>, 축하드립니다. 네, <웃음> <웃음> 이분들 주소를 어떻게 하죠? 자, 이 당첨되신 분들은 그 한국 농수산 TV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그 자기 주소,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요 물건을 택배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되죠? 네. 네, 네, 네. 자 어떻게 또 앞으로 이 PPP 캠페인을 더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? 아그 저희가 이제 뭐 지난번에 배워부터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실제 이제 적용하고 있는. 어, 농민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,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촬영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PD님하고 네.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기획적으로 어,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. 아,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벼에 관련된 뭐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보여 드릴까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. 네. 아 보시다시피 이제 그 탈묘 예방. 탈묘. <웃음> 탈모가 아니고 탈묘 예방. 그러니까 지금 탈묘 예방하는데 우리 아쿠도, 아트플랜, 네.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해준다는이 말씀이시죠. 네네. 아 이것도 저희가 주시면 그 한국 농산품 밴드에다가 올려놓되니까 한번 보시고 네. 농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그 작물 시기별로 음. 벼를 이제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곧 있으면 이제 고추도 이제 정식을 할 거고요. 네. 이제 시기별로 저희가 크기에 맞는 음. PPP 프로그램을 현장을 다니면서 다 저희가 촬영을 해서 같이 농민분들과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, 네. 저희들 또 한국농산TV는 우리 농민들이 부대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